참 세상엔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한국게임이 스팀 동접자수 5위 안에 들어간다던가 오픈 당시 호평을 받았던 로스트하크가 국민 RPG가 된다던가 리니지 ip가 글로벌 출시를 위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nc 소프트가 리니지 ip를 이용해서 이번엔 글로벌 출시를 노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벌써부터 머릿속에 뜨는 생각이 있죠 뭐 리니지 m 리니지 2 m으론 돈이 모자랐나보네 해외에 리니지를 내놓는다고 국가 망신이네 등등 그동안 nc가 국내에 보여준 서비스는 확실히 어떤 게임을 내놓던 간에 색안경을 깰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색안경을 벗는 게 쉽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리니지의 출시에 대해 엄청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저는 색안경을 내려놓고 약간은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리니지 M, 리니지 2M 맞습니다 이거는 실드 불가의 게임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애초에 해외 서비스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최적화된 서비스였기 때문에 국내 성향에 맞는 국내에 어울리는 BM을 선보였고 그 결과 사업적으론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nc소프트 이상욱 실장은 애초에 리니지 m과 2m은 한국 시장을 압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설계된 게임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두 게임으론 이제 국내 시장을 선점하였으나 해외 서비스를 할땐 콘텐츠들과 bm이 독이 되는걸 알기때문에 리니지 w는 이런 기존의 리니지의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아예 글로벌 맞춤형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작품이라 언급하였죠 물론 게임이 모바일인건 여전하다보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수 밖에 없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얘네가 그렇다고해서 해외서비스 경험이 없는것도 아니고 당연하겠지만 해외시장이 국내시장과 다르다는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이미 블레이드 앤 소울로 시원하게 바라먹은 해외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사나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길드워 트는 메타크리틱이 무려 90점으로 현재까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mmorpg 중 하나죠 뿐만 아니라 진짜 개뜬금없이 등장한 퓨저라는 리듬게임은 메타스코어 80점대라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nc도 글로벌 출시를 위한 게임 개발은 예전부터 쭉 해오긴 하였습니다. 가장 큰 예가 로스타크랑 거의 동시대에 개발되었던 리니지 이터널인데 6년동안 개발했다가 결국 프로젝트 tl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발에 들어간 작품이죠. 또 콘솔과 pc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게임 콘솔에 무게감을 두는 게임 등등 아직 공개하지 않고 개발중인 게임들이 많죠. 실제로 몇몇 프로젝트의 구인구직 상세 내용을 보면 해외 게임 분석, 해외 MMORPG 경험, 영어 숙련자, 커뮤니티 활동 경험 등 확실히 글로벌 출시를 타겟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은 국내를 벗어나 해외 PC 콘솔 시장을 공략하는 격변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선두주자에 있는 회사는 현재 퍼어비스 크래프톤이며 이런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넥슨 따라가겠다고 일단 말은 하는 nc 그리고 아무 말 없는 넷마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분명 회사들도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공략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준비 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니지 그대로 따와서 해외에 내놓으면 경쟁력이 하나도 없으리란 걸 모를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대체 어떤 식으로 리니지 ip를 이용해 글로벌을 공략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분명한건 nc가 게임을 만들만한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이죠 잘되면 좋은거고 잘 안되면 또 리니지가 리니지하고 말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